안녕하십니까 크레파스 조각화 화가이자 만화가인 목소개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시작하게 된 사연과 그림이 있는 컨텐츠로서 여러분의 사연을 받아 사파를 삽입하고 읽어드리고 캐리커처 그래피를 그려드리는 재능 기부를 하게 된 이유와 왜 크레파스로 그림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빈센트 고우와의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되었는데 그에 대한 스토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들은 전에 했던 어떤 정해진 일정의 행사 내용 중에 일부 사진들입니다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랜 세월 해왔던 캐리커처 봉사를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것을 온라인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많은 구독과 관심 부탁합니다 그림에 보이는 이 할머니처럼 먼저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가끔 있으신데요 접수된 순서대로 그려드릴 생각입니다 저는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적으로 되살아난 후에 갖게 된목석계라는 이름으로 살게 되는 뒤바뀐 인생살이 그리고 많이 겪게 되는 굴곡의 고단한 삶으로 인해 경험했던 유체 이탈된 자신의 혼이 빠진 상태 그 모습을 보면서 깨우침의 마음으로 살게 되었고 20년 이상 꾸준히 그림 그림 2만 6천명의 캐리커츠 그래피 봉사 그리고 쓰다버린 몽당 크레파스로 시작하게 된 서양 화가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크고 작은 매스컴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문화예술 공연 등 대면 활동이 중단되거나 연기되고 없어지는 비대면 시대가 초래되어 그동안 중단되었던 캐릭터츠 그래피봉사를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봉사로 다시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 사연 신청 부탁드립니다 1994년 7월 말경이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오금이 저리고 숨이 차고 심장이 떨리며 생각하기 싫을 정도로 정말 끔찍했었습니다 태풍은 없었지만 올해처럼 장마비가 엄청나게 쏟아붓고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의 많은 비가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성수대교였습니다 다리 밑은 불어난 빗물로 넘칠 듯 출렁이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출근길이었기에 30킬로 정도로 1차선을 타고 사무실로 달리고 있던 중내 눈을 의심할 여지도 없이 눈 깜짝할 사이에 반대편 차선에서 갑자기 빠른 속도로 역주행하여서 나를 향해 달려오는 차가 있었습니다 긴박한 상황을 파악함과 동시에 상대방 차가 코앞까지 와 있었습니다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핸들을 돌려 피하면 넘실대는 물속으로 빠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자동차 핸들 옆 공간 부분에 막내 누나가 붙여준 성모님 상이 동그란 큰 풍선으로 크게 변하는가 싶더니 순간 그대로 정면 중도를 하고 말았습니다 창자가 삐져나올 정도의 만신창이가 된 내 아랫도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낭자한 피로 양복이 빨갛게 물들었고 바지 허리띠 위에 출렁대는 게 느껴질 쯤 정신없이 안전띠를 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핸들은 바깥 길바닥에 나뒹굴고 자동차의 앞쪽은 온데간데가 없었습니다 차가 반쪽이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정확하게 정면 충돌로 앞부분이 쭈그러진 상태가 반으로 줄어든 것이었습니다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뜨거운 듯 불에 데인 듯한 느낌인 상태로 어지러웠습니다 그래서 빗물과 함께 섞인 피로 낭자한 길바닥에 들어 누웠습니다 그리고 발 정강이에 박힌 세코챙이가 뼈를 간통하고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는데 너무 불편했고 아팠습니다 순간적으로 뽑아낸 후에 극심한 고통이 느껴졌고 그때부터 고함을 치기 시작하였고 그때 더 많은 피가 솟구치듯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혼미한 상태에서도 정신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다른 차 주인이 고맙게도 피투성이인 나를 다른 차의 뒷좌석에 태워주는 일가 있었습니다 감사하다고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차가 왔고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병원을 도착하였으나 큰 병원으로 옮기라는 얘기와 동시에 엠브란스가 왔고 옮겨 타고 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여기서 기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위중한 상태였기에 작은 병원에서는 거절을 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때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마도 병원에서는 보호자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절을 한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차고 있었던 손목시계가 계산기와 함께 전화번호가 저장되는 당시에는 조금 귀한 것을 차고 있었습니다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 그 상황에서 마침 내가 손목시계를 누르고 신문사 다니는 작은 매형의 전화번호가 신기하게도 1번 연락처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작은 매형에게 연락이 되어 위급한 상황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작은 매형을 통해 긴급히 병원을 물색을 하게 되었고 그 작은 매형과 함께 엠브란스로 큰 병원을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좀더큰 병원에 도착했고 응급수술을 하였으나 피가 반 이상이 소진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동맥을 찾지 못했고 병원에서 구비하고 있는 피 보유량이 없어서 라디오 생방송을 통해서 긴급헌혈이 필요하다는 방송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알려지면서 누나들과 친구들 그리고 병원 주변 사람들 모두가 맨발로 뛰어와서 같은 피를 가진 사람들은 모두가 동참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모아진 3 6 병이라는 피를 수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로 기적같은 일이었습니다 심장 가까운 곳에 관을 꼽고 최대한 뇌 손상을 막음과 동시에 심장을 보호하는 데만 집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술을 하면서도 도저히 못하겠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안타까운 의사의 말과 행동 그리고 함께 들고 나온 피를 한가득 담은 바가지를 보면서 상황을 짐작하고도 남았지만 바로 위 누나는 울며 불며 의사에게 매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발 동생을 살려주세요 제발 동생을 살려만 주세요 그렇게 의사의 집도가 다시 시작되었고 몇 시간 만에 기적처럼 동맥을 찾았고 간신히 맥을 잡았다는 의사의 말과 함께 수술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때 신속한 조치로 불가피하게 잘려나간 작은 창자는 반 정도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기적같은 라디오 생방송 그리고 누나들과 그 친구들의 피수열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구사일생으로 일주일 만에 기적적으로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중한 상태에서 깨어나기 전 의사가 했던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렷한 기억이 납니다 너무도 진지하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머리는 깨지지는 않았지만 현재 머리 크기로 봐서 두배 이상 부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피가 반 이상 소진된 상태이고 동맥을 잡는데 몇 시간을 보낸 상태라서 뇌에 손상이 많이 갔을 것이다 창자는 반 이상 제거된 상태이므로 살아도 정상적인 삶을 살기가 희박하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호수를 빼는 것이 좋을 듯 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살린다 해도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와 함께 본인도 가족들에게도 못할 짓이 될것 같다 죽음을 의미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호수를 빼기 위한 반응을 보는 도됐습니다 절차를 밟아오기 시작되었습니다 발바닥을 힘껏 튕기며 반응을 보는 도됐습니다 반응이 없자 심하게 부은 상태에 얼굴 전체가 검게 멍이던 상태였기에 눈을 까 뒤집기가 어려운 듯 했습니다 연신 후레쉬와 까 뒤집기를 반복하며 바쁘게 하면서도 진지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탁탁 튕기다가 작은 망치로 탁탁 치기도 하고 급기야 바늘로 발을 찌르는 듯 몹시 따가웠습니다 나는 모든 얘기와 행위들이 모두 다 너무도 또렷했기에 들을 수가 있었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반응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내 몸이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내가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죽으면 이제 누가 내 관을 들어줄까 짧은 시간 동안 필름이 휘릭, 휘릭 풀리면서 머릿속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난 아직 아무것도 시작도 못 했다고요. 나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화가로 살고 싶어요. 나는 남이 못 가진 제주 부모님이 많이도 주셨는데, 그 제주 한 번도 부려보지 못했다고요. 아직은 죽을 수 없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 세상에 내 작품을 한 개라도 남기게 해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 좋은 곳에 봉사하며 살게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0.001초 동안이지만 처절하게 몸부림 쳤습니다 피리릭 다 풀어지고 필림이툭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그동안 잘못 살았던 후회와 용서를 빌며 제발 살려만 달라고 했지만 숨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기적같은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내가 처절한 몸부림을 친 결과 속눈썹이 미세하게 반응을 보였고 살짝 흔들리는 모습을 의사가 순간적으로 보았는지 살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제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심상이 움직이듯 어디론가 굴러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창가에 어렴풋이 보이는 희미한 나무와 그 밑에 있는 돌들이 나를 향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환영을 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도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사랑스러웠습니다. 달려가서 와락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살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눈물이 저절로 눈가로 흘렀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볼수 있는 그 순간 나무와 돌을 볼수 있는 이 눈이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그때 다짐을 했습니다 그림을 그릴 수 있겠구나 나는 그림을 그릴 거야 의사선생님이 얼마 살지 못할 거라고 했으니 그림을 많이 남길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 줄 거야 세상에 내 그림이 남아 있게 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눈물로 살려 주심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병동의 생활이 시작되면서 동시에 연필과 붓과 종이만 있으면 무조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할이 많지 그림은 사람들이 아주 많이 들어있는 그림만 그리고 있었습니다 한 그림에 72명까지 그려 넣은 것이 생각이 납니다 누가 병문안을 오기만 하면 돈도 달라고 하고 액자도 사달라고 하고 그렇게 그려진 그림들은 정성껏 액자에 넣고 누군가에게 건네주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때 목석계라는 필명을 써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평소에 흔하디흔한 그저 눈만 뜨면 보게 되는 하찮은 사물들이 나를 그렇게 새로운 삶의 시작점에서 반겨주는 귀한 존재였고 그것들과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되었다는 사실에 사랑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목, 돌석, 사랑애라는 필명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그림은 목석애라는 사인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늘 그림을 그리는 일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꼬박 밤을 새우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잠을 자면 환청과 함께 죽음의 사자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잠자기가 두려웠습니다 내가 타고 가는 차의 앞유리를 덮어서 막아서는가 하면 나를 뒤집어 씌우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벌떡 일어나 핸들을 잡고 마구 돌리는 행위를 소리치며 하고 있었고 같은 방 한우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었기 때문에 잠을 설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결국 정신병자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사고 이후 사람을 보게 되면 문득문득 문득 떠오르는 의사선생님의 얘기를 자주 해야 됩니다 나는 얼마 살지 못한데 그래서 나는 그림을 그려야 돼 하면서 수시로 얘기를 했습니다 또 사고 직후 있었던 얘기와 수술 과정에서도 있었던 얘기들을 계속 했습니다 의사가 했던 이야기를 계속 했습니다 오저 살릴 수가 없었답니다 너무 많은 피가 나오는데 동맥을 잡을 수가 없다 난 이런 얘기와 함께 피를 두 바가지를 들고 나왔는데 누나가 했던 얘기를 그대로 사람들에게 계속 해댔습니다 그때 누나는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세요 라며 간절히 매달렸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다행히도 동맥이 잡혔다고 긴박한 얘기들 나는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였습니다 이런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은 나는 얼마 살지 못한다고 하니 그래서 죽기 전에 내가 못한 그림이라도 남기고 죽으려고 한다고 장황하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얘기를 들은 간호사의 반응은 싸늘하게 표정을 지으며 알았어! 알았다고! 하면서 내 말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태도는 반말로 연신해 됩니다 그리고 주사를 주었습니다 이때 조용히 잠을 자게 되고 급기야 정신병동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보내면서 이래서는 이 병동에서 나갈 수가 없겠구나 생각을 하였고 잠시 그림을 멈추고 참기로마음을 먹고 힘든 며칠을 보낸 결과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6개월 이상 지났고 신동우 화백의 뒤를 이어가던 5년 이상 지필을 했었던 연재만화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겨져 이어갔고 이어진다고 해도 시나리오를 또올릴수 있는 상태가 안 되었습니다 두컷 정도의 그림을 생각해도 머리가 아파 왔습니다 시나리오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나리오가 있는 그림이나 만화는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늘 생각하고 부상하는 삶에서 몸으로 일하는 단순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절은 전혀 생각이 나질 않았고 시력은 좌우가 완전히 다른 상태로 변해 있었고 그래서 초점이 맞질 않다 보니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기억을 떠올리기 위해 애를 쓰면 근간에 있었던 일들만이 중간중간 몇 토막씩만 생각이 나는 정도였습니다 부분적 기억상실증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상태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시작할 즈음 차가 한대 생겼고 그 차를 타고 운전을 하는데 자꾸만 겁이 났고 아주 찬찬히 달리게 되었습니다 1차선과 2차선은 엄두도 내지 못했고 주로 3차선 4차선만 타고 달리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시큼은 앞유리로 변하는 이상현상이 생기더니 운전하는 도중에 깊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퇴원하고 스스로 대형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 잠을 깨어보니까 천장은 온데간데 없이 휑하고 내 네, 바로 얼굴 위에는 큰 트럭의 뒷부분이 있었습니다 가까스로 국업대원들이 나를 꺼내고 보니 나 자신도 나를 구한 구조요원들도 눈을 오심했습니다 어디 하나 틀끗하나 다치지 않은 상태였기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타고 다녔던 중형차는 완전히 폐차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차만 타면 무섭고 그래서 긴장한 상태로 운전을 하는데 달리지를 못하니 졸음이 밀려오는 습관 때문에 늘 어깨가 아픈 증상이 생겼습니다 완전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사회생활을 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병원 생활 이후 완전히 인생 자체가 달래진, 달라진 상태였기에 녹록치 않은 생활의 연속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억지로 삶을 살아가는 거였습니다 낮에는 단순 업무와 밤에는 알바로 식당에서 노래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겉그 모양새는 그렇지 않았지만 노숙의 생활과 다를 바 없는 열악한 환경의 지, 지속이 되었습니다 잠자리는 책상 위에 담요를 깔고 침대를 만들어 그렇게 생활을 했었습니다 한날은 너무 피곤하고 자꾸만 쓰러지는 현상이 생겨서 가까운 약국에 가서 자세히 정상을 물어보니 기력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면 큰일 날수 있다는 말과 함께 영양제 주사를 한대 맞으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출장을 와서 주사를 놔주는 사람에게 링겔 주사를 맞고 누워 있는데 소변이 마려워서 링겔을 걸어놓은 막대기를 들고 화장실을 힘들게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심상적인 책상을 보는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였지만 내가 보고 있는 것은 내가 눈을 감은 채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나는 나에게 엎어지면서 빨려 들어갔고 깨어났습니다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허약한 상태로 오랜 기간 지내다 보니 혼미한 몸 상태였던 거였습니다 나중에 안 내용인 즉 유체 이탈이라는 것을 경험한 것을 알았습니다 이때부터 병원 치료차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죽음을 맞이했던 그 순간에 다짐했던 캐리커처 그라피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을 보거나 그림을 받으면 좋아할 것 같은 사람에게 적석해서 그려주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비로소 조금씩 그림의 감각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지하철에서 생긴 일을 하나 나열해 봅니다 어느 역에서 지하철 문이 열리자 들어서는 임신한 상태의 여인을 보는 순간 좌석에서 연세가 드신 어르신이 망설임 없이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에게 그림을 그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변의 사람들이 박수와 함께 순식간에 그려진 그림을 보고 신기해하였습니다 마침 그 장면을 본 주변의 제보가 있었고 결국 연합신문을 통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캐리커처 봉사 요청이 새도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일보 오늘의 인물에 선정되기도 하였으며 방송과 언론 매체에도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을 비롯 안병동 화상환자 장애우 고아원 교도소 요양원 군부대 그리고 각종 기념행사, KBS 김장축제, KBS 재능 나눔 봉사단, 방람회 축제 행사 등을 비롯한 다양한 곳에서 그리고 방송사와 함께 해외까지 다니면서 봉사도 하지만 비용을 받는 행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어쨌든 많은 곳에서 캐리커처 그라피라는 새로운 장르로 알려지는 계기를 만들어갑니다 어느 병원에서는 치료를 의미하는 의미로 세라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1994년부터 약 25년간 봉사 또는 기획행사로 그려진 그림이 2020년 6월 전시때까지 2만 6천 장 이상을 그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캐리커처 봉선하면서 그림을 그릴만한 여건이 되질 않아서 포기하고 있었던 순수 그림도 2007년도부터 몽당 크레파스로 독학으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또한 그림을 배우지는 않았지만 크레파스로도 유화 이상으로 무시하지 못할 만큼의 영화를 그려내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렸습니다. 크레파스는 가격이 싸고 무엇보다 어린이 시절의 행복과 따뜻한 느낌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나 돈이 없는 사람들도 화가의 꿈이 있다면 누구나 쉽게 시작하고 꿈을 키우는데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물감을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화가가 될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주고자 했습니다 크레파스 조각하라는 새로운 화법을 개발한 이유는 그림은 잘 그리지만 형편이 어려워서 전공을 하지 못했거나 그림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크레파스로도 충분히 명화를 그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특히 기존 명화를 재해석하는 작품 흉내를 내는 게 아니라 만약 이 화가가 계속 활동을 했다면 또는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 하는 데서 출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화가들은 화풍이 해가 거듭할수록 변해가는데 오랜 삶을 살지 못하고 요절한 화가들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있었던 빈센트 반고흐의 삶을 알게 되면서 더욱더 그가 못한 한 그림의 세계를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그림이었으나 내가 처한 상황에서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크레파스로 밖에는 할수 없었기에 그렇게 시작하였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리다 보니 매우 밝은 분위기가 그려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의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한 점밖에 못 팔았고 몸과 마음이 망가진 상태로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했죠. 가난하거나 또 작품을 팔지 못한 것은 저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림을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그의 그림을 미처 완성하지 못한 그림들을 크레파서 조각하러 완성시켜 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고우는 남다른 애정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제 꿈에 나타난 고우가 있었습니다 2014년 7월 29일 새벽 4시 고우는 마치 생시처럼 함께 2개월 생활했던 고갱과의 점심 약속이 있는데 함께 하자는 제안을 하는 거였습니다 너무 생생했기에 크게 놀란 나머지 깨어나 보니 꿈이었습니다 그렇게 탄생된 그림이 124년 만에 제가 그려낸 웃는 고호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1890년 7월 29일 고호가 죽음을 맞이한 그날 저를 통해 웃는 얼굴로 태어나게 되는 신기한 일이기도 합니다. 고우는 어린 시절부터 따돌림을 받았고 늘 불행의 연속이었고 아프고 가난했던 그를 새로운 행복한 고우로 웃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만약 고우가 웃었다면 어떻게 생겼을까요? 고우가 웃는 날이 자주 있었다면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어린 시절의 행복한 동화를 그려주고 중장년, 노년기까지를 동화책을 집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유년기의 동화책만 2020년 6월 출간된 상태입니다 저희 인문학적 만화가의 시작은 198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너무나 그림이 그리고 싶어서 무조건 시작한 길거리 화가를 시작하면서 출발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거리에서 캐스팅되었고 롤 모델이던 신동우 화백의 연재만화를 뒤이어서 연재만화를 집필하던 중 크나큰 교통사고로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난 후 94년도부터 25년간 2만6천명 이상 그린 캐리커처그라피 봉사와 순서미술을 2007년 이후 크레파스 그림을 그리면서 다양한 방법을 정립한 크레파스 조각하라는 새로운 합법을 개발한 창시자로 스크래치와 문질러서 색을 변화시키는 조각기법인 스그라피토라는 전문기술을 접목한 화법으로 운논고호를 그린 서양화가 목서계로 개인전 17회 정도로 활동하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소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되고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대면활동이 없어지다 보니 모든 문화예술 창작활동 등이 멈춰진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비대면 시대가 초래되었고 앞으로 상당 기간 그러한 시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방법으로 온라인을 통한 캐리커처그라피를 알려드리고 그간 하지 못하고 있는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코로나로 왕래가 어려운 외국에 계신 분이거나 또 요양원에 계신 연로하신 부모님 특별한 지인의 선물, 결혼식 선물, 또 아기들, 부모님 선물, 친구 생일 등 축하 기념 선물, 특별한 선물 등으로 하셔도 됩니다 가슴 아픈 사연이나 전하고픈 사연으로 감동을 주시는 분에 한해서 그 사연을 몇 점의 사파를 그려 삽입하여 좀더 각색과 함께 정리하여 더욱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읽어드리고 구독자 여러분과 공유하면서 색다른 컨셉을 꾸며 가고자 합니다 주 1회 2회 정도 또 2분이나 3분 정도 할 생각입니다 방법은 공개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신청하시고 메일로 A4 크기 한장 정도 사연과 성함 사진을 보내주시면 사파를 포함한 사연을 읽어드리고 캐리커처 그래피를 선물로 그려서 메일로 보내드릴 것입니다 제 그림에는 25년 이상 해왔던 2만6천명 이상의 누적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그림과 함께 기본 좋은 글귀가 같이 써드립니다 10년 이상 젊어 보이신다고 많은 분들이 제 그림을 보시고 많이 웃으시면서 행복해 하실 때 저는 보람을 느낍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마스크와 벗어던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아픔과 어려움 함께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힘내시고 캐리커츠로